앙몽 4개와 괴물 나무 4개. 아이라 씨부러 세벨 싸가라. 으야. 으야. 자, 오늘도 플레이해 보는 돈스탑 솔로 계속 이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일째 계속 아 근데 확실히 솔로로 하니까 너무 무난무난하다 난이도가 게가 뭐하고 있었니? 야, 요즘 최근에 할 게임들이 많아져가지고 이거저거 하다보니까 지금 돈스탑브 뭐하고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할게 참 많아 세상에 그죠? 어떤 사람은 게임 하나로 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기도 하는데 말이야 근데 또 매일매일 하루가 다르게 게임이 계속 출시하잖아요 뭐 언제 다해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배, 배, 배, 배, 배, 배고파, 배고파요. 와가. 됐스이 보석 박힌 삼각형 뭐냐고요? 너, 너 생방송 안 챙겨봤구나! 구매한 것. 나중에 유튜브에 공개될 때꼭 보렴. 야래야래. 어? 야래. 자, 우리는 이제 부두인형도 만들었고 그림자장치도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텔레포트 장비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고요? 저도 몰라요 지켜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근 그래, 이럴 때 조용히 하고 보는 겁니다 용과 용과만 어린이의 친구오리 이걸 주면은 이제 씨앗이 두 개가 떨어질 수 있어요 확률적으로 하나만 떨어지면 잘되는 거고 이런 씨? 아, 요즘 장기 콘텐츠 너무 많이 찍어 태권 마스터도 그렇고 서브 노티카는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고, 하아 내가 뭐 하기만 하면은 뭐든지 다 엔딩을 봐야 직성이 풀려가지고 하다 보면 다 장기 콘텐츠가 돼버려요. 그렇다고 또 게임을 짧게 짧게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웃음> 얼렁가크처럼 묶어서 영상 올리실 거예요? 덜렁다크는 진짜 연재 개쫓기면서막 만들자마자 올리고 그랬어요 덜렁다크는 묶어서 안올렸어 아 지푸라기를 수확을 많이 했구나 정말 많이 했네 자 이거 하나 먹고 이제 출정을 갈게요 이제 보석 노가다 하러 갑시다 아 무기를 얻어야겠군요 무기이이을 만들어서 가자 잠깐만 나 토끼를 왜 열두 마리나 들고 있니? 아니 계속 뭐 할게 새끼 아 원래 이게 다군이랑 농기형이랑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하방 컨텐츠가 망하는 바람에 혼자서 하니까 외롭다 야 요가 요가 챙겨갑시다 입 열어 상상. 오케이 고 하이야 나 여기 왜 왔어? 아니 햄맨 만들고 가자며아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플레임 기억력 다시 돌아가 아니 하다 보면 뇌가 뽀여요. 할게 너무 많으니까. 하씨 <웃음> 정신도 막 깎였네. 아뭐뭐뭐 얘한테 툭 치고. 응해한 예? 번만 지속적으로 공격하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애들은 나머지가 으러 풀려요. 한 명만 계속.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겁나 패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피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피하고. 하나, 둘, 둘. 예세. 자, 한배은 어떻게 만드냐면, 돼지꼬리 하나가 필요하군요. 어, 돼지꼬리. 돼지꼬리. 하나만 주세요. 하나. 햄밭. 짜잔. 이제 텔레포터 타야지. 뭐야. 이제 눈깔 괴물이랑 싸우고 있어. 뿜해. 눈깔 식물 다 죽는다. 안건드리겠지? 버리고.... 동굴로 들어갑시다. 아, 근데 나 진짜... 저번 플레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그림자 장치 만들고.. 뭐, 뭐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게 없었나? 이제 저희는 보석 노가다를 좀해야돼요 그림자 장치를 제대로 10번 활용하려면 일단 보석이 있어야 되는데 에에... 에이... 일단 지하 2층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아 저번에 2층 보스 조질려다가 실패해가지고 그냥 탈출했구나 어, 야, 어떡해. 기억난다 어떡해. 기억난다 아 오늘 그럼 2층 보스도 좀 잡읍시다 저 안그래도 햄벳이 있으니까요 와.. 기는 진짜 소리만 들어도 무섭네 이 밑에 있었죠 아마? 보스가. 반디꽃 미리미리 챙기고 미리미리 넣어주고 오,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싸워보자. 오케이. 얘 괴물 괴무... 이름이 뭐지? 이동 속도가 빠르니까 너무 편해. 얘를 죽이면 2층 악귀라고 하죠. 머리에 있는 불빛으로 유인하는 거라서 달광베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먹으면은 정신도가 까이는 대신에 엄청난 포만감과 HP를 채울 수 있어요 이거 구워도 먹어지나? 기억이 안 나네 일단 보스부터 조지로 가죠 아이고 이동속도 아이고 오 쿵쿵거린다 주변에 보스가 있다는 소리에요 여기있네 야! 아 잠깐만 체스터 너 일로와봐 챗, 죽었어? 한 방에 죽었어? 아니, 이런! 으악! 왜 그랬어? 왜, 왜, 왜 주변에서 서성거려, 그러니까. 구석으로, 구석으로. 구석으로 대쉬하게 한 다음에. <웃음> 아야! 차라리 맞다 일을 하는 게더 나으려나? 아니야, 근데 제 데미지 너무 세다, 진짜. 아! 아니 무슨 한대 방어구를 꼈는데도 데미지가 20이야 저 어디가 저 이상 증세 아 피가 없어서 도망가는구나 자 얘를 죽이면은 이 거대한 상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원래 모드에서만 만들 수 있는 건데 이 보스를 잡으면은 직접적으로 얻을 수도 있어요 인벤토리가 부족해요. 자됐어요 작은 육포를 먹어서 정신도와 피흥망감을 채워주고 한 고기를 몇냠찹쩍 가져가준 다음에 <웃음> 최종보스의 뿔을 얻었습니다. 이거 이거 갖고 뭐하죠? 초호자의뿔 먹으면은 뿔을 어케 막노? 강철 위장이야? 배고픔 75 건강 60 정신도가 15감소하네요. 어! 순강의 등지팡이! 벌써! 벌써 얻어버리다니? 이, 이거, 이거. 그스. 이의 목표가 이루어져 버렸네요. 아, 근데 버릴 게 없어. 체스터가 죽으면 안 됐는데, 아, 씨. 어떡하지? 버릴 게. 이거 그냥 버리자. 좀, 좀 아깝긴 한데. 버리고.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지진, 침착해요. 체스터를 다시 부르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Later. 어... 삽이랑, 도끼 버려. 이두개 가져가고. 아, 악몽 열려도 이거 좋은데. 창을 버려. 오케이, 됐다. 아, 인벤토리 진짜, 늘릴까? 인벤토리 적은 거 너무 힘드네. 아! 초록색 보석! 뭐야, 이 자식! 분별의 쓰레기! 어어어 어, 어,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어두워졌어 안돼 안돼 어 애들 다온다 애들 다온다건기랑 우매한 것자 점프 공격 하나 둘셋넷 yes 베베 이거를 치료로 씁니다 인벤토리가 없어서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자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맵이나 넓힙시다. 그러면. 음? 이 파란색 보석이 또 있네요? 이런 보석을 모아야 되거든요 2층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보석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데 그냥 과감하게 다 버리겠습니다 이거 모아야 돼요 이거 모으려고 온 거잖아요 저희 보석 이 있는 거다 다 가져가겠습니다 그냥 좀 무리해서라도 밖에서 만들 수 있는 물건은 그냥 다 버려 이게 더 심각해지면은 맵이 빨개지면서 이제 지하 깊숙한 곳에서 괴물들이 막 미친듯이 튀어나올 겁니다 고폴 헬멧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어, 어, 빨개졌다. 빨개져다빨개져다빨빨빨빨빨 빨, 빨, 빨, 빨, 빨, 빨, 빨, 빨. 이제 도망가야 돼. 이제 도망가야 돼. 아뭐 여기 오자마자 맨날 빨개져. 지옥의 그림자들이. 아, 나 온다. 나 온다. 나 온다. 나 온다. 나 온다. 나 온다. 나 온다. 이거 이거 이거 봐봐봐봐봐봐봐 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굉장히 무서워요. 초반에는 몇 마리 안 나오지만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쌓이고쌓이면은너 많이 쌓여 있잖아. 이러면서 이제 막 나한테 들어온다고. 오오 오. 오오 보면서 지금 박쥐랑 고장난 이 뭐야 코뿔소들 로봇 코뿔소들이랑 싸우고 있네요. 아, 무시하고 도망가다가 보석을 발견하고 가볍게 주워주고 저리 가세요. 꺼지세요왜왜 왜 따라와요 이미친놈아아저 보라색 보라색 보석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건데 저 보라색 보석. 어 이거 버릴 거 없어 버릴 거 없어. 뭐 버려 뭐 버려 뭐 버려. 이거 하나 먹고 쭈아이 샤피야 피지롱. 내려놓고 아니 계세요? 다시 내려가요 다시 내려가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야 여기야. 이거 아닌데? 에에에 어디 갔어? 여기 있다. 그새 갑시다. 아아나 어디로 가야 돼요? 나 어디로 가야 돼요? 뭐야 이거? 어 얘들 계속 나온다. 애들 계속 나온다. 아 자기 이거 상자 열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냥 그래, 갑시다. 여기세요. 그렇다고 목숨을 내놓고 타밍을할 수는 없죠.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오래 버티다 보면은 이 페이지가 끝나거든요. 불이 꺼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너무 위험하니까 일단 도망가고. 어휴, 무서운 하루였어 아 근데 되게 알찬 파밍이었다 그죠? 자이 많은 보석들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보석이 한두개 가지고는 솔직히 안 돼요 제가 그림자 장치에서 만들 수 있는 게 뭐였는지 다 기억이 안 나거든요? 딱 만들 수 있는 거 하나씩 다 만들어 봅시다 일단 상자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보석을 전부 다 넣어주고 지팡이도 넣어주고 짜자잔 여기다가 뿔도 넣어줍시다 이 뿔로 뭘할수 있지? 그냥, 그냥 단순히 먹으라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보자 하나씩 다 만들어보자고 장착하기 뭘 치는 거죠? 완전 광역 어그로인가? <웃음> 아, 이거 왜 있는 거야? 올탱이가 어, 어, 어, 없네. 뭐야, 저게? 또, 또, 또, 또. 다른 것도 만들어보자. 만들 수 있는 거다 만들어봐야지. 밤의 등불. 당신의 꿈으로 밤을 밝힙니다. 여러분, 근데 금이 없어요. 금을 캐러 갑시다. 짝짝이 단초 이런 희귀한 아이템들을 가지고. 돼지한테 가야 될것 같아요. 아니, 뭐, 저번에 어떤 분이 돼지한테 희귀한 아이템 말고 뭐 주면은 또금 준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고기였어? 아, 큰 고기에요? 큰 고기 들고 가자고. 큰 고기만 가는 자, 돼지왕이 여기 있네요. 아, 멀다. 어 뭐, 어쩌겠어. 그냥 가자. 어, 체스터! 어, 돌아왔구나. 자, 아, 그리고 필요한 도구들 다시 다 만듭시다. 와, 금이 없어서 못 만들어요. 미친, 빨리 돼지왕 일단 기본적으로 산만 만든 다음에 광맥을 캐러 가야겠어요. 와.. 좀이 이렇게 부족할 줄이야. 아, 놋띠! 자, 하나, 둘, 이건 몇개 주냐? 어우, yes, baby. 이거지. 도저히 큰 돼지고기 가지고는 어떻게 못할것 같고. 아, 진짜 진짜 짜게 주네. 하나만 줄줄이야. 암반이 있는 곳이 여기 그러니까 끝이에요? 미친거 아니에요? 아, 금광 여기는 다 캔걸로 기억하는데? 아니, 암반이 저기밖에 없어? 동굴로 내려가서 캐야되겠다, 이거 아, 진짜 없네 헉 아, 진짜 없어 방치는 당장에 필요 없고 이렇게만 들고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무덤을 팝시다. 정신도 아작날 거, 감안하고, 무덤을 싹다 파헤치는 거야. 그리고 다, 돼지왕한테 갖다 주는 거지. 여있다 좋은 거. 아, 뭐야. 기어가 나오네? 급하면은 무덤 파헤쳐가지고 기어를 얻을 수도 있군요. 캡. 전선. 전선도 봤나? 근데? 음. 파란버섯 지금 화면 약간 이상해지고 있죠 지금? 정신도가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쫄지 마세요. 쪼는건 저만하겠습니다. 쫄려요 지금. 첫... 오케이 로버원 이런 장난감류를 갖다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자지가 이게 하나 파헤칠 때마다 한 10에서 12정도 까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장되는 순간이에요. 첫... 케 장난감 또첫 이건 뭐야 녹아가는 구슬 오그은 완전 이상해지고 있어요 오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오 차하고 있어요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저녁인데도 잠시만요 어 생명의 목걸이 이거 차고 있으면 HP 조금씩 차는 그거 맞죠 저도 효과를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일, 일단 일단 빨리 가자. 사 살려주세요. 여기가 어디죠? 아 너무 어두워요. 불을 밝혀야겠어요. 오케이. 아, 아저씨 그, 금 주세요. 금. 나 목숨 걸고 캐온 거야? 이런 것도 받아요? 오 녹슨 전선도 받네. 기어도 받나? 안 받네 기어는. 보석도 받아? 어? 보석도 받네? 하지만 보석은 필요하니까 가겠습니다. 수요 근데 그래봤자 이제 31개야 아직도 적어 지하를 가서 캘수 밖에 없겠어요 99개 정도는 있어야지 하이야! 자고 일어나면 정신도가 50 나쁘지 않아요 아 왔다 미트볼 다 버렸지 제기랄 역시 정신도 올려주는데 쫄깃한 6호가 최고지 생명의 목걸이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계속 차고 있으면 HP가 차는 거일 거예요 보석 넣어주고 보석이... 빨간색 보석 4개가 됐네요 밤의 등불 하나 만들어봅시다 궁금하니까 오늘 만들어볼 수 있는 거다 만들어보자고요 하나, 둘 하나 밤의 등불 배치하기 으스스한 빛을 내고 있어 밝네 이거 어떻게 꺼? 설마 영구지속이야? <웃음> 영구지속이면 진짜 개꿀인건데? 과연 어떨지 어? 용과 자랐다 자 제발 두개! 아아아아아 두개나왔어요 근데 원래 두개 다 용과 아닌가? 왜 하나는 그냥 씨앗이지? 일단 심어보자 용과일지 아닐지 어? 근데 이거 진짜 영구지속인가? 여기다가 불 넣을 필요도 없고 어 되게 좋은데? 이거 진짜 영구면은 진짜 개쩌는건데? 밤의 갑옷 몸을 보호해주지만 정신은 아닐겁니다 아마 갑옷은 입으면은 정신도가 계속 달나봐요? 이렇게 단단하겠지만 자각몽 피해 그림자가 네개밖에 없네 박쥐 몽둥이 굶주림의 벨트 배가 덜 고프게 해줍니다 별게 다 있네 여기에다가 보석을 넣을 수 있냐고요? 어야 불이 작아졌어 보석이 열려야? 아닌데? 어 설마 악몽을 넣어야되나? 아이씨 악몽을 넣어야 되잖아 연구지도가 아니네 쓰레기네 악몽은 안 그래도 지금 너무 소중해서 안돼 쓴단 말야 이 뭐가 있나 생명의 목걸이 냉기의 목걸이 시원한 목걸이래요 악몽의 목걸이 광기를 유도합니다 미쳐가는 건가? 화염의 지팡이 화염을 날릴 수 있는 지팡이 연결의 지팡이 상대방을 올릴수 있어요? 순간이동 지팡이 저희가 필요한 게 이겁니다 근데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필요한 게 순간이동 집중기입니다 악몽 4개와 괴물나무 4개 아 이런 시브러 세부러 싸가 하나 모자라요 괴물나무 어디서 구해요? 트리가드 조져야지 뭐 어떡해 트리가드 어딨어? 트리가드 저번에 뭐 지나치면서 있지 않았나? 엄청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얘네 여기 왜 이렇게 많아요? 이쯤 어딘가에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기로 가봅시다. 무기가 더 썩기 전에 빠르게 결판을 낸다. 나무를 많이 패면은 트리가드 나오지 않나요? 귀찮잖아. 그냥 트리가드 모여있는 곳으로 가면 더 빨리 죽일 수 있지 않을까? 트리가드 형님! 트리가드 형! 가디언 행님! 어딨어요? 없어 여기 없어. 여기가 아닌것같아외교억으로는아 있었는데 잔뜩 모여있는 곳이 어딘가 있었는데 아니 또 여름이 끝나가나 왜 이렇게 낮이 짧냐 밤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야영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가져가고 오 버섯이 커졌어요 채집해봐야지 파란버섯 구워보자 공신도를10 채워주네? 좋다. 공신도가안 좋으니까 먹어주고. 할게 없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무를 접해야 될것 같아요. 아휴. 나무나 패자. 아, 깜짝이야. 트리가드 바로 나오는 줄 알고. 넣었네 패스면 얼마나 패다고. 갑자기 트리가드 형님이 나와. <웃음> 아, 했잖아요. 그큰 나무잡으라고 장작들이 이야기할때는 안들으시더니 아니... <웃음> 아니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알아봤죠 그참말 서운하게 하시네 아, 내가 분명히 초반에 왔다 갔다 하다가 트리가드 완전 많이 몰려 있는 곳을 한번 지나쳤었단 말이야. 맵넓히다가 그게 잘못된 기억인가? 왜 여기 왜 이렇게 많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새 트리가드들이 그냥 나무로 다시 돌아갔을 수도 있고. 이게 진짜 꽤 많이 패야 돼요 나무를. 나무 어퍼스택이 얼마나 쌓여야 되냐 이거? 불질러도 나오나요? 아니요, 불지르는 건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야 돼요. t h o u r s later. Can you move it along? I'm all out of time, c a r d 트레가딩님 나가보세요. 아이씨, 가지 말고. 아, 어두워. 아, 뜨거, 아, 뜨거. 아, 아. 난 모르. 아, 불을 너무 크게 질렀다. 잣됐다 덕분에 나무는 뒤지게 캐가네 와, 저 모닥불은 아직도 잘 타고 있네요. 저쪽 아직도 타고 있냐? 와, 나무 뭐다 탔네, 미친. 난 모르겠다. 이 캐릭이 윌로우였나요? 윌슨인가, 윌리엄인가 그럴걸요? 윌슨 아니면 윌리엄 둘중 하나일 건데, 제가 알기로는 윌슨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안 나오네. 나온... 어, 뭐야, 여기 괴물나무 있어! 잘 됐다. 그냥 이거 캐 캐고, 캐고 가자. 잘물나 뭐, 다킨 줄 알았더니, 여기 있었네. 됐군. 이수발라시는왜 아까부터 자꾸 우리 애 괴롭혀? 얘들아. 어디 숨었어? 드리가댕님. 어디 계십니까? 야! 어디서 뭐해? 자? 아, 날 미쳐버리겠다. 어! 아이, 치. 다구하니까 이제 나오네. 어, 야! 아, 여기네! 여기네! 여기, 여기 엄청 많이 있었네! 하나, 둘, 셋, 넷. 아이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이야! 네, 네대 때려야지 안전하구나. 하나, 둘, 오케이. 개물나무. 짱많네요 넷. 오케이. 오케이. 둘, 셋. 거미 소리왜 이렇게 시끄러워? 귀 떨어지겠다, 야. 에 아, 가자, 가자. 나 배고프다. 일단 기억해두세요 여러분 미니맵에 이이이 이, 이 텃밭 텃밭 주변이 트리가드 밭입니다 트리가드 많아 많아 짱 많아 하이야! 음.